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2년 이민연에는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재물과 좀 관련이 있나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이민연입니다. 이민연. 자, 그러면 일간이 있습니다. 십간이 있겠죠.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가 있습니다.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이 십간 중에서 내년 2022년도에 어떤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괜찮은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여기서 무토하고, 무토하고, 그 다음에 기토하고, 그 다음에 신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이런 무토, 기토. 신광과 신약을 따라서 기토하고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기토, 일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을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 취업은취직은 그러니까 시험은 애인,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는 운이 좋을 거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비해 다른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물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양간을 뽑을 것입니다. 양간을 양간을 뽑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갑병무 겸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서 본다면 일단 갑목을 조금 더 앞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무토하고 이걸 좀 당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병화를 조금 예를 되면 세모를 좀 표시하고 얘는 조금 경금 자체는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 입장에서는 얘네들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임수를 갖고 있는 일간을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간 임수, 이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과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 분노는, 이게 돈과 관련된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강할 것인데, 특히 임수는 신강 신약을 떠나서, 신강 신약을 떠나서, 저는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봅니다 같은 임을 갖고 들어오겠죠. 임 자체 는이민연에임 임 자체가 들어오면서 전간에서는 같은 비견이 들어오는데 비견이면 잘못하면 신강사주에서는 빼앗아가고 오히려 비견작용이 비겁작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좋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마저도 무시를 하겠다. 결국은 이미 년,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간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감 신약을 떠나서 인 자체에서 결과론 쪽으로 뭐냐? 재물을 취하는데 어떤 목적을 취하는데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임수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뭔가 활동성, 움직임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일간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올해 양력 10월달 넘으면서 뭔가 새로운 분야, 어떤 분야든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작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상반기에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 괜찮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관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주에서 신강을 갖고 있다. 신약하다. 근데 신약한 경우에는 신약한 경우에는 관목이 신약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수가 두오니까 얘도 이민연에서 인수가 두오니까 수의 기운 자체니까 편인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수의 공급 물의 공급을 받았다면 이 감목 자체는 생계를 얻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생계를 얻으면 자기는 자라든지 아니면 꽃을 피우거나 결실 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수를 갖고 이민연에서 이 감목 자체도 충분히 이런 물의 공급을 받으면 활동성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제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있다면 충분히 내년 중반기 하반기로 갔을 때는 이 간목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간목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주는 사주는 전체 사주 원국과 대운과세운을 넣고 전체를 봐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 것은 대중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각자가 사주를 좀더 한번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봐라. 을 이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되돌기면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신경 쓰고 머릿속에서 부상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또 검증을,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병화을 갖고 있다면 이민년 자체가 들어왔다. 이민년 어찌되기 편관이겠죠. 변화는 어쨌든 직업에 관계된 건데, 직업과 일에 관계된 어떤 부분에서 이게 들어오는 것인데, 얘가 들어오면서 얘가 변화가, 인이라는 것은 힘을 얻었다는 걸이야기해줘 장생이라는 것이죠. 병이 인을 받으면 장생이니까, 힘을 받으니까, 얘가 재물을 취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이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비팀을 발휘하는데 얘도 양력으로 4월달에서 내년 8월달, 9월달 사이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겠냐 이거 보죠. 특히 사주에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신강, 신약을 따라서 이미 인 자체가 들어오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이기합니다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무토. 무토대 애들 인이 들어오면서 장생을 하게 됩니다. 힘 자체를 받겠죠. 그런데 이 무토는 근본적으로 재물을 당기는 힘 자체가 힘이 좀 강합니다. 다른 일간에 비해서 재물을 취하는 것보다는 욕심이 강하다. 그래서 무토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지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토일간 취한다. 물질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기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현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기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실현이 있어도 이혼을 잘하지 를 않습니다. 잘 견디고 나가려고 하고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근심과 걱정, 남편과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고생을 심하게 한다면 이 기토는 극복하고 이기는, 이겨내는 그런 인내심만큼은 최고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튼 무토도 내년에 재물을 취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금은 이민년이들르면서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식신 자체니까 뭔가 추진하고 활동하고자 하는 힘 자체는 강한데 인 자체와의 기운에서 경인 자체에서는 무협옥제를 겪고 때로는 얘가 한번만 충을 당하게 된다면 이 자체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데 약하기 때문에 얘는 다른 일간에 비해서 좀 재물은 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간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경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다 하자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그런 어떤 중요한 시기 시기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임수나 무토나 병화나 감목은 재물을 취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얘네들은 감목과 병화는 무토는 근본적으로 이기 토름과 동시에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통근을 하게 되고 장생을 하게 되고 얘도 장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힘을 받으니까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힘, 그런 목적을 취하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 남성 사람들은 재물과 이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재성이 재물을 이성 이성과 재물에 대한 부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성 부분은 좀 약하다. 돈에 관계된 부분은 내년 굉장히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하고자 할 것이다. 얘는 심약한데도 어떻게 그러느냐 일단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민연 자체가 두루후과 동시에 재벌에 대한 부분을 시작 심각을 떠나서 가장 자유롭게 자기의 성과 목적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가장 강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022년도 내년 2민 년에 이런 일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직 시험 이런 부분은 다른 일관들이 좀 강하다면 재물과 관련된 부분은 이 오행들이 좀 강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